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많이 춥죠 네 그래서 요즘 디올트가 요런 쫓끼도 주고 그래서 오늘은 요 이 쪼개도 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공구를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AS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일에 아는 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면 좀 난감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준비했습니다. 디월트 대리점이 추천하는 디월트 AS 맞지? 아무리 봐도 디월트 AS는 제 생각엔 디월트 본사 저 서초구에 있는 본사 AS실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안 그렇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농담이었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미쳤나 봐요. <웃음> 디월트 대리점이 추천하는 디월트 AS 맛집은 바로 안양 땡땡 비디툴 서비스입니다.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로 전 여기랑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제가 왜 이곳을 추천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디월트 as 최우수 대리점 입니다 디월트에는 많은 as 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최우수 대리점 마크를 달고 있는 데는 딱대군데 입니다 서울 청계천의 땡공구 부산의 땡땡 서비스 제가 추천하는 이곳 딱요세곳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언급한 청계천이랑 부산 그것도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둘게요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본사 AS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서울 서초구 스탠리 블랙 앤 데커 본사에는 AS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기사님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이 옵니다. AS. 제때 안되면 짜증나죠 그래서 본사 에이스실에서 할수있을 만큼 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제가 언급한 그곳에 맡깁니다 그래서 디월트 영업사원분도 저한테 하는 말이 차라리 안양 그곳에 보내는 게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안양 땡땡 비디툴 서비스를 추천하는 거고요 사실 집 앞에 있는 에이스센터가 제일 낫습니다 만일에 그곳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면 왕복 택배비 들고 거기다가 시간도 들고 하니까요. 근데 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 앞에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리고 나는 왕복 택배비 그 다음에 시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한 그냥 땡땡 비디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